프리미엄 냉매제 유리팝을 소개해요. 요리팝은 각각의 영양제마다 당일 단백질을 사용하고 있어요. 유산균을 베이스로 각각의 유효 성분을 더한 반려동물 영양제랍니다.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은 동결 건조 파우더라 기호성이 너무 너무 좋아요. 흡성 좋아서 가루로만 먹여도 되고, 약 먹기 싫어하는 강아지에게 섞어서 줘도 잘 먹어요. 말고 예쁜 눈으로 관리해 주겠어 반려 네, 동물의 장, 면역, 피모, 눈, 음, 관절, 누리탑 가강시 영양제를 치기 알레르기 걱정 없이 골라서 먹여보세요